이렇게 500원짜리 동전만하게 이렇게 올려준 다음에 딱기고 전마 리뷰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머리 좀 꺼벙이 느낌으로 왔죠? 비시 d 머리로? 오늘은 짧은 머리 제 짧은 머리 스타일링 어떻게 하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 나름 그래도 한 1년 넘게 짧은 머리인으로 살아오면서 얻게 된 그런 팁들 짧은 머리 간단하고 예쁘게 하는 법 찍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은 짧은 머리가 남성분들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머리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선뜻 도전은 못하지 짧은 머리는 뭔가 얼굴 선이나 이목구비가 다 드러나다 보니까 그런 게쉽진 않은데 뭐저 같은 사람도 했어요? 저같이 이렇게, 이렇게 생긴 사람도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드라이가 제일 중요해요 드라이가 제일 중요한데 머리를 말릴 때 모양을 좀 잡아놔야 나중에 제품 바르기 훨씬 수월하거든요 나는 따뜻한 바람으로 골고루 말려줘요 머리가 짧아서 머리 말릴 것도 없다 머리가 뜰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열을 준 다음에 눌러줘야 돼요 이렇게 눌러줘요 이리앞머리나 아직 안 건드렸죠? 이제 앞머리 건드릴 거거든요? 바르마를 타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게, 정통 아이비리그는 짧아가지고, 이거 그냥 탓 거의 다 올리잖아. 근데 저는 일부러 머리를 이렇게 살짝 길게 잘랐거든요? 눈썹에 다일랑 말랑 할 정도로. 너무 이렇게 군인머리처럼 떠버릴 수 있기 때문에 바람을 주는데, 마지막쯤에는 살짝 이렇게 매려올수 있도록 여기가 너무 올라가지 않게 이렇게 옆에를 잡아줘요. 이렇게 딱 뭔가 머리가 이렇게 둥글게 잡히죠? 가운데를 좀더 올려주고 반대쪽도 똑같이 너무 날리지 않게 근데 이게 사람마다 가르마가 달라서 방향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거의 6대 4 오른쪽이 6, 왼쪽이 4 이렇게 뭔가 자연 지금 자연스럽게 되었죠? 이제 제품을 발라줄 차례! 이제 끝났어요! 바르면 끝이에요! 제품은 이리우제 파란통 사용하는데 얘가 광택은 많지 않고 고정력은 그 엄청 좋은 그거는 뭐 쿠팡이나 이런 데서 구매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올리브영 이런 데 가도 구매할 수 있으시고 작은통도 있으니까 작은통 먼저 사서 써보시고 괜찮으면 써보셔도 됩니다 얘 500원짜리 동전만 하게 이렇게 올려준 다음에 딱기고 싶어 엄 비벼 딱 손바닥 열을 살짝 줘서 굳어 있던 걸 녹여가지고 이렇게 손에 발라준다. 중요한 게 처음부터 앞머리에 바르면 안 돼. 요 처음 부터 앞머리 바르면 안 되고 위쪽을 털듯이 털듯이 바르는데 수키 이렇게 넣어준다. 수키 넣어주고 내려주고 수키 넣어주고 내려주고 말이 깊숙히지 그냥 골고루 발라준다 생각하고 털듯이 이렇게 바르면 돼요. 근게 바르실 때 중요한 점이 저는 이렇게 너무 이렇게 눕게 달라붙게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텍스처를줘텍스처를 텍스처를 주는 게게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인형 뽑기 하듯이 이렇게 잡아줘 그러면 뭔가 이렇게 듬성듬성? 뾰족뾰족하게 되는 거 보이죠? 저는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이런 게 근데 사진 찍거나 남들이 봤을 때 뭔가 밋밋하지 않고 입체감이 있으니까 이런 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주의할 점이 바로 뒷머리에 만지면 이게 떡질 수가 있어서 일단 다른 곳에 다 발라서 얘를 좀 없애준 다음에 뒷머리는 마지막에 뒷머리는 마지막에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앞머리는 이렇게 잡아 빼듯이 옆으로 위로 해도 되긴 하는데 위로 하면 너무 이렇게 될까자. 아무튼 이렇게 되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옆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스타일 을 좋아해서 내추럴한 느낌? 조금씩 자연스러워지는 게 보이죠? 위에서 옆으로 해서 내리듯이 내리듯이 근데 쪽도 똑같이 내리듯이 그 다음에 뒤에를 이렇게 발라줍니다 뒤에는 근데 너무 이렇게 꽉꽉하지 말고 살짝 털듯이 발라줘요 털듯이 발라주는데 자기 가르마 방향에 맞게 가르마 방향 반대로 하면은 붕뜰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가르마가 이렇게 돌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잡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주의할 점이 뒷머리는 너무 누워버리면 이게 앞머리는 떠있고 뒷머리는 넓적하게 해가지고 자다 일어난 머리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빼주면서 머리 뒤쪽을 빼주면서 볼륨감을 넣어주는 그러면 딱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살죠, 용감이. 저는 이렇게 한 가닥씩 나오는 이런 텍스처도 재밌는 것 같아요. 스타일링에 따라서 좀 내가 오늘 힙한 스타일이다 이러면 이렇게 조금 빼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돌리면서 한 번씩 이렇게 빼줘요. 이렇게 뭔가 텍스처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그러면 얘들끼리 살짝살짝 이렇게 뭉치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안 해주면 플라스틱 빗자루 있잖아. 빗대 같은 빗자루 머리가 될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텍스처를 잡아주는 거지. 뭐 음. 끝에 음. 살짝 이렇게 내리듯이. 근데 여기서는 뭐 이렇게 내려서 스타일링 한다거나 이런 건좀더 해줘도 돼요. 이러면 좀더 뭔가 텍스처가 살아났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되는 거라 가지고 그리고 이게 윗머리랑 앞머리 사이에 이 부분이 꺼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이렇게 위에 살짝 빼주듯이 그러니까 볼륨 넣어준다는 생각으로 앞머리랑 윗머리랑 이게 뭔가 이어지는 만난 느낌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남은 거는 이렇게 눈썹 정리할 때 이렇게 살짝씩 발라주면은 눈썹 결도 정리가 조금 돼요 그리고 손을 씻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드리자면 드라이 할때 전체적으로 말려주면서 윗머리는 누르고 앞머리는 이렇게 살짝 띄워주고 띄주는데 양쪽 끝머리는 너무 이렇게 뜨지 않게 살짝 내려주듯이 잡아준다. 드라이할 때 가장 주의점이고 그리고 제품 바를 때 제품 바를 때는 위에서부터 털듯이 발라주고 텍스처를 주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인형 뽑기 하듯이 그 다음에 앞머리를 이렇게 위에서 옆으로 밑으로 내리듯이 위에서 옆으로 밑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뒷머리는 가볍게 털듯이 근데 눌러지지 않고 볼륨을 살수 있게 오늘은 좀 제가 머리를 짧게 잘라서 약간 이런 머리를 했는데 살짝 이렇게 보면 살짝 광색이 있지만 약간 매트한 느낌이잖아요? 젖은 머리! 조금 더 뭔가 섹시한 머리 그렇게 이렇게 살짝 젖은 듯한 그런 머리 연출하는 방법도 그것도 조금 느낌이 다르거든요 반응이 좋으면 그런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인껏 답변을 다 드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